세상에 귀신이 어딨냐? 내가 믿는 건 오직 과학적 사실뿐. 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. 가기 귀찮은데. 뭐 사람 숨어 있거나 놀래킬 장치 같은 거 설치해 두었겠지. 어두컴컴해 옆에서 못 튀어나올 것 같아 응 이런거 안했음 좋겠어 무섭긴 하지만 뭐지? 이 신나는 기분은? <목소리> 왜 하필 이런데이런게 생각이 나는걸까?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. 귀신 따윈 없어. 크크크크크크크크크. 어. <웃음> <웃음> 개꿀잼.